오늘은 요한복음 6장 4절부터 9절 항상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 예수님의 열두 제자 참 우리한테 선택받은 사람들이죠 자 아, 전부의 말씀처럼 가론 유다하면서 를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 제자 중에서 가론 유다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봤습니다 이탈리아 아, 라베나 산타 아폴린의 누우버 성당에 있었던 최초의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이게 그타율에서 만든 건데 자 가론 유다가 지금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가론 유다는 다 똑같이 사회심이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항상 바깥에 행동하는 사람으로 다쳐집니다 바로 이 사람이 가론 유다입니다 자여기선 가론 유다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전부 다 모든 사람이 다그 뒤에 후광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딱한 사람, 없는 사람이 하나 있죠.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사람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노란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 노란색이라는 옷은 뭐냐면 그 당시 예수, 그러니까 노란색이 속금수로, 속금수로 쓰는 사람들이 주로 입는 것이 노란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을 이 가론 유다가 입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롯 유다가 예수님의 측근에 있었다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전대를 갖고 있었던 사람, 예수님의 재정적인 것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이라는 것 자체가 신임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주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결국은 가롯 유다가 갖고 있었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여기서는 안젤리쿠가 그린 건데 1440년 15세기에 그렸던 겁니다. 아까 13, 14세기에 그렸던 건데 15세기에 들어오면서 가론 유다가 어디 있는지 지금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게 지금 성전에 우리가 보면 그 떡을 띄우고 있죠. 우리가 이제 그 보면 성만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 가론 유다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서 가론 유다는 가장 진한 머리카락과 수염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가론 유다입니다. 왜이 사람을 갖다 표현했을까? 성격적으로 강하고 어떻게 보면 상대편한테 그것을 자기 속임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그런, 그런 사람이었다고 보죠. 그러니까 온순하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지금 표현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세기 1447년 안드레아 델 카스타니오가 그린 그림 중에서 뭐냐면 예수님 바로 앞에 있지만 어디 있어요? 그 물이 있지 않고 밖에 있었습니다. 그는 건 뭐예요? 여기서 표현하는 거 자체는 뭐냐면. 이 사람은 언제든지 밖으로 나갈 사람. 우리가 그 행동 코칭 같은 걸 보면, 우리가 그걸 보면 항상 밖으로 몸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밖에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뒤에 이제 그, 그 후광을 갖다 다 그렸는데, 베드로한테 이 가론 유다한테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47. 요게 이제 가론 유다죠. 자, 여기서 보면 전부 다 후광들이 있죠. 근데 누가 있어요? 가론 유단만 없고, 가론 유단은 취염도 진하고, 머리카락도 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우측에 요한이고, 저 사도 요한이고, 좌측에 있는 것이 베드로입니다그 바로 앞에 있는 것이 가론 유단입니다. 예수님이 중간에 있죠. 자, 이 상황을 된 거고요. 자, 이 뭐냐면 후광이 없었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보면 나머지도 다이후광이다 있습니다. 자 나중에 보면 제가 나중에 그이그 그, 그, 다빈치 네오나드 다빈치가 그린 그림을 갖고서 제가 설명을 하겠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사람들의 성향 성향을 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는 우측에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맨 우측에 있는 것이 시몬이고요 가운데 게 유다고. 자 그렇게 쭉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이건 한번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뭐냐면 가론 유다가 어디 있을까요? 디에릭 보우츠가 그림을 그린 건데 우측에 그 빨간 모자 서 있는 그 시종 같은 사람이 디에릭 보우츠입니다. 근데 이걸 그린, 그렸는데 린그 가론 유다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론 유다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항상 뭐냐면 수염이 진하고 옷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옷이 반반이 한 색깔이 청색, 한 색깔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럴까 저럴까 배반을 할수 있다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메니코 비곤입니다. 비건, 다빈치의 스승입니다. 1480년에 그린 건데, 결국은 여기도 아까 그린 것과 마찬가지로 가론 유다가 뒤에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요. 후광이 없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고양이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뭐냐면 고양이 같은 걸 놓다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내가 있으면 도망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여기서 다빈치가 어떻게 되냐면 네오나도 다빈치가 그린 게 뭐냐면 전부 다 뭐냐면 사도 요한도 전부 다그 안쪽으로 집어넣어버렸습니다. 증명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무대와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관객이고 이 사람들이 뭐냐면 연극 배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배우들이 그 상황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보여진 겁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밑에가 발이 안 보이지만 발까지 보여주고 이것이 약간 기울어진 상태, 탁자가 약간 기울인 상태에 그렸기 때문에 관객이 볼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요게 네온다 답이 제가 그린 거고요. 그 위에 그렸던 게 뭐냐면 요게 이제 요 끝에 있는 거 나중에 한번 아시겠지만 요 앞에, 맨 앞쪽에 있는 겁니다. 사람 뒤에 있으면 맨 앞쪽에 있는 사람이 가론 유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00, 16세기가 들어와서 나온 게 뭐냐면 자 여기 우측에 나와 있는 거죠. 우측에 예수님 우측에 나와 있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고 좌측에 베드로죠. 그러면서 나오는 게 항상 어떻게 해요? 행동 코칭을 보면 얼굴이나 행동 자체가 밖으로 향하고 있죠. 이 사람이 바로 이 가론 유다입니다. 노란색을 입고 있고 가론 유다가 항상 자기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다 만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가 있습니까? 가론 유다한테 가있습니다. 피터 캔디드가 그린 1586년에 16세기 1586년에 그렸던 피터 캔디드가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1630년에 그렸던 것 중에서 똑같이 어찌게 했습니까? 자, 어디 보고 있습니까? 앞에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이 사람이 바로 가론 유다입니다. 옷을 보면 반반이 노란색이 있고 그 다음에 청색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여준 겁니다. 자, 이 사람의 얼굴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님 우측에 있는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청년이면서 자꾸 순진한 이런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 그렸을 때그 사람을 상징적으로 그렸던 그 얼굴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사람 대부적으로 이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도 요한은 확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과 베드로 그리고 가론 유다는 정확하게 우리가 표신되어 되어 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요한과 베드로가 위치가 바뀌었죠. 아까는 좌 우측이 요한이 있었고, 여기는 좌측이 요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필립트 쌍판유가 그렸을 때 뭐냐면, 이 사람은 뭐냐면, 여기서 뭐냐면, 또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맨 왼쪽,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바로 가로 유다입니다. 왜요? 항상 밖에 있는데, 항상 어떻게요? 표정을 보면 당, 당 냉정하고 담담한 쪽, 그 다음에 왼손에 보면, 여기 왼손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은 30량을 갖고 있는 그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림이 그리는 화가들이 그렸던 특징적으로 그렸던 것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똑같이 노란 망토를 차고 있죠. 걸치고 있죠. 노란 것은 속임새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얘기입니다. 자, 자 여기 이제 네오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열두 제자인데 여러분 열두 제자 네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것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가로유다가 어디 있다고 그랬죠? 자, 여기잘 보시면 이겁니다. 자, 여기가 보면 한 그룹, 두 그룹, 세 그룹, 네 그룹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중간으로 해서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 네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첫 번째 그룹은 전부 다 예수님, 예수님한테 모든 시선이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네 번째 그룹은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번째 그룹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봤을 때, 자. 보세요. 자, 그럼 한번 크게 한번 나타나고 한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게 맨 좌측의 첫 번째 그룹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봤을 때 아까 제가 가론 유다가 있다고 생각한 거 말고, 여기 이 사람들 얼굴 같아 한번 보시면 보실 보시,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 왼쪽에 있는 이 사람이 강한 얼굴을 갖고 있잖이 사람, 사람이 유다 같다. 가론 유다 같다고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그 다음에 또 중간 두 번째 그룹입니다. 두 번째 그룹에 보면 자. 여기 그 왼쪽에 보면, 여기 보면 이거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자, 왼쪽에 이 사람 보면 칼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칼을 갖고 있죠. 이 사람이 유다 같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근데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요 가운데 있는 사람, 요 오른쪽 주머니에 그은 30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또 여기서 보면, 자, 이 초록색, 그린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유다 같다. 가론 유다 같다고 얘기하죠. 왜? 화를 내고 막 이러는 사람. 그 다음에 저 우측에 뒤에서 보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유다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 난 아니야. 근데 네오나더 다빈치가 항상 손 같은 걸 무지하게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 사람 표현을 무지하게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 우측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안고 어떻게 해요? 아, 마음에 아파요. 뭐 그런 쪽에 일단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네 번째 그룹에 있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보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이게 뭐야? 난 잘못한 거 없는데? 뭐 그런 거 있죠. 그러면서 가운데,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은 뭐야 손은, 손은 저쪽을 보면서 얼굴은, 어, 누구요이 사람들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은 뭐 할까요? 나는 뭐 잘못한 거 없는데? 왜나 내가 의심받을 것도 행동도 안한것 같은데? 막, 막 이렇게 좀 짜증 같은 걸낸 것처럼 보이는 거 있죠. 이런 사람들이 각자 각자 그 얼굴에서 표정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었단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예요. 자, 왼쪽에 있는 게 바돌레메입니다. 바돌레메. 그다음에 두 번째 있는 사람은 큰 야고보 유아의 형입니다. 자, 그다음에 안드레 베드로의 형이죠. 아, 베드로의 동생이죠. 그다음에 요 왼쪽에 그다음에 네 번째 있는 게 가론 유다입니다. 그다음에 요 칼을 갖고 있고 얼굴을 갖다 그. 예수님을 쳐다보면 손가락을 쭉 하는 사람은 이게 베드로입니다. 안드레아 형이죠. 그다음에 요한은 뭐냐면 그 베드로한테 베드로가 무슨 말 하는지 기울이면서 한 얘기. 큰 야고보의 동생이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고 그다음에 베드로와 안드레아도 형제죠. 자, 그다음에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그 손, 손가락을 위로 한손가락을 누르는 사람이 도마입니다. 도마. 아. 예수님 나는 지은게 없어요 하면서 하늘, 하늘을 보면서 하늘한점 부끄러운 게 없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작은 야거보 이게 뭐 작은 야거보는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동생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봤을 때저 사람이 가론 유다 갔다 얘기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리고 다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그룹에서 첫 번째 손가락, 손은 좌쪽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얼굴은 이쪽 사람들을 볼, 보는 사람. 그게 마태입니다 세리죠, 세리. 그죠. 그 다음에 유다. 유다인데 이게 작은 야고보의 동생, 작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표현 보면 작은 야고보의 야구, 야구, 얼굴과 이 유다와의 볼보면 유다가 훨씬 나이 들게 보이죠. 이것은 조금 실수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요그 다음에 오른쪽이 시몬입니다. 자. 자, 그러면 그걸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돌레메고 큰 야고보 요한은 형이고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죠. 자, 그러면 요를 보고 자, 여기 보면 오른쪽에 보면 칼이 있죠. 칼. 자, 이걸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자, 안드레 이 사람과 큰 야고보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큰 야고보와 요한이 생긴 게 어떻게 해요? 생긴 게 비슷하게 생겼죠. 다빈치가 비슷하게 그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요 자, 그다음에 자, 안드레와 베드로. 자, 보겠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 안드레와 베드로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안드레와 베드로를 갖다가 비슷하게 그렸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베드로보다도 안드레가 좀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이런 쪽이 보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여기 칼을 갖고 있습니다. 칼을. 그죠? 왼쪽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칼이 있고요. 칼로, 칼 갖고 저 왼쪽 손은 뭐예요? 예수님의 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고보 그 요한 은 뭐냐면 베드로가 무슨 얘기하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가론 유다는 어디 있어요? 그 전대 은3 0냥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고요. 그 다음에 야 여기서 보면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아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야, 여기서 보면. 자, 예수님을 보면 여기 그, 오른, 쪽 그, 하늘로 손가락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 도마입니다. 예수님의 항상 내가 뭘할 거지 얘기했던 사람이 도마인데, 그 다음에 뭐냐면 전 하느님 한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라고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보면 뭐냐면 예수님의 어떤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빌립은 뭐예요? 가슴을 앉으면서 뭐라 그래요? 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야고보서가 쓴 사람의 성격을 보면 야고보서는 어떻게 썼습니까? 야고보서는 뭐예요? 행함이 없는 것은 지푸라기 믿음 같은 거. 지푸라기 그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강한 어조를 겠던 것 자체가 이이 포션이나 얼굴 생긴 거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빌립은 뭐예요? 좀 병약한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전 그런 생각 전혀 한게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마태입니다. 그다음에 유다는 야거보의 동생. 작은 야거보의 동생이며 어떤 때는 작은 야거보의 아들이라고 나오게 된 경우도 있어요. 자, 마태는 뭐예요? 세리였죠. 세리. 세리였으니까 무하이 똑똑하고 빠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동료들과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들도 마찬가지죠 아니 이게 뭐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이렇게 어떻게 될수 있어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한 요네 가지 그룹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것을 보시면서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최초의 저 베드로와 안드레죠 이튿날 요한의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여기서 요한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요한복음을친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께서 거느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자. 두 제자는 뭘까요? 결국은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자, 예수자 품이 여기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하고 34절을 보면 여기 위절이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 어차피 이 사람은 뭐요 대속의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입니다 나보다 뒤에 오지만은 먼저 계셨던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뭐라고 있냐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두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됐으면 이게 가능할까요 제자를 뺏기는데 말도 되지 않는 얘기죠 근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얼마큼큰 자였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는 대목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네가 날짠눈 쫓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나삐여 여기 계시오니까 하니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봐라 와서 봐서 내가 있는 데를 한번 봐라 나 따라 봐야 별 벌리 없어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제 그날 함께 거한의 때가 10시쯤 되었다라. 이렇 되어있는 거죠. 우리 따라 말씀한 시간 오후 4시 정도 된다고 얘기하죠.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데레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여기가 뭘까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와 안데레라. 베드로와 안데레가 최초의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얘기죠. 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유한 아들 시몬아 장차 개발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반석이 되겠다 얘기하는 거죠. 자, 아, 자, 그 그러면서 얘기 이게 또 여기 나오죠. 그, 나오죠. 베드로 동생 안드레를 보면, 자, 누가 보면 6장 12절, 19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12절, 17절을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느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자 그 중에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곧베드로라베드로라 곧도 베드로, 베드로라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레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거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거비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델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책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도로와 시온의 세안에서부터 온 세상 많은 백성도 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 번역에서 보면 마, 저 마가복음 3장 16절 19부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16절 1 9절을 보면 예수께서 열두를 임명하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여주신 시몬과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을 어, 뜻하는 보이너게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세배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어, 다데오와 열, 열, 열,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로 유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맨 오른쪽에 서 있던 사람이 열혈당원저저 시몬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마테와 유다가 시몬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네가 생각해봐. 저거 판다는 사람이 혹시, 야, 우리, 우리가 열혈당이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팔 수가 있어? 라고 시몬한테 하소연했다고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세 번이 그래서 나왔던 열혈당과 시몬이라는이 뜻을 이용했던 이유 중에 바로 그런 거가 있지 않았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예수의 말을 믿고 끝까지 행한 안드레. 아까 무슨 얘기예요? 아드가 쫓아왔지만 이 안드레에 대한 내용들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안드레가 오병이의 기적을 일기할 때 항상 같이 있었던 사람 중한 사람입니다. 자 마침내 유대의 명절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사도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를 보셨다는 얘기죠. 전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기회가 됐습니다. 과연 내가 목사로서, 하느님의 종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가내 이 말씀을 전하면서 느끼는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정말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고 있는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 대나리온이 떡이 부족하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더라도 200대나리온돈더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도 다 먹일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있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요? 제자 중하나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자 오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그것이 이 사람 붙일 수 있겠습니까? 요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 많은 사람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있습니다라고 이겼다는 얘기,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만약 오병이어의 기적, 이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시험해야 된, 우리의 시험 받기 위해서라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 나오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의 믿음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그. 여기에, 여기 한 나이가 있어. 이거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리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명쯤 되더라. 5천명 곱하기 이렇게 4만, 4만, 한 2만 명 정도 말겠다고 얘기하죠. 아내와 자식 둘. 뭐 이렇게 되죠.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소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은 한 다음에 떡하고 그 물고기 광주리가 남았죠. 그러면 우리는 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드리지 않았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드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가질 게 없는 거예요. 근데하나라 우리가 드렸다면 뭐예요? 우리는 차고 넘치게 받을 수 있다는 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시험당할 즈음 어떻게 해요? 피할 길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당할 즈음이 어떻게 돼요? 피할 길을 항상 주님은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자 여기서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여기서 보면 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베드로와 안드레죠 베드로가 형이고 안드레가 동생입니다 자 보면 베드로의 뜻은 돌과 바위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안드레는 남자답다는 얘기죠 이 말과 똑같이 안드레는 어떻게 돼요? 하느님을 끝까지 믿고 쫓아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순교도 마찬가지, X자 형에 맞춰고 순교하죠. 자, 보면, 최초로 부도밤 제자고, 똑같습니다, 이것은요. 그 다음에 안드레 형제, 베드로 형제군요. 베세다의 어부고요. 사도 요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아까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두 사람이 나갔다고 얘기하죠. 그 얘기고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위한 사도였고, 두 사신서를 썼고, 베드로 전우서 썼죠. 로마의, 로마에서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는 얘기죠. 내가 예수님, 예수님이 예수님 뭐예요? 어디로 가십니까? 커바디스 어디로 가시나 니까 얘기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나 십자가에 그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간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도 내가 예수님이 그렇게 못 박혀 죽으시는데 또다시 그렇게 되시는데 나는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보다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거꾸로 매달려 죽죠 자 안드레는 뭡니까? 예수님 부활 후에 박켈피에서 러시아 발칸반도 곳에서 그리스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터키에서 붙잡혀 엑자 십자가에 처형됐던 게 바로 안드레입니다. 그러니까 그 추운 곳에 가서 러시아서 에 러시아나 그리스 쪽 가고 발칸반도 쪽 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 중한 사람입니다. 결국 러시아 정교가 여기 뿌리가 있게 되지 않았겠나 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X자, X형 십자가를 선택해서 순교했던 안데레가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결국은 끝까지 어, 상타해서 말라 죽은 상태는 마찬가지죠. 자, 이게 바로 안데레, 안드레안드레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자. 나다니엘을 전도한 빌립. 자, 빌립이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은 아까 이런 상황이, 아래 빌립은 아까 그 뭐죠? 가슴에 손을 대고 약간 퉁퉁하면서 가슴에 손을 대면서 아난 그런 일 없어요라고 도마 옆에 있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빌립인데 자, 요한복음 1장 43절 50절을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스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저 나다니엘 찾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요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바돌레메죠? 나다니엘은 바돌레메입니다. 바돌레메가 얘기하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오신,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예요? 간사한 겁니다. 간사한 거는 뭐예요? 이랬다 저랬다는 마음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을 때그 관계를 끝까지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기다려줬고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후회를 할 거냐 회개를 할 거냐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좌충우더라고 마음대로 지 멋대로 하고 막 그랬던 제자들인데 어떻게 해요? 시험하면서도 항상 뭐냐면 기다려주셨다. 그 상상 초질간 그것이 언젠가는 이 사람이 뭐예요 간사하지 않다면 언젠가 다시 되 돌아올 것이라는 그 말씀을 가셨다는 얘기죠. 그게 중요한 게중한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그것은 제가 봤을 예수님의 같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빌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대 유대, 아까 말씀하신 것이 똑같은 오병여 기적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냐면 이 빌립을 하신다는 건 뭐예요? 아직까지 뭐예요? 주님의 의냐 아니면 자기의 의의를 갖다가 찾는 것이 예수님이 너는 아직도 너의 의의를 찾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보면 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강하죠. 그 다음에 도마도 마찬가지 아주 예리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죠. 빌립은 뭐예요? 약간 뭐예요? 아, 왜 이로운 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어떤 그런 쪽처럼 이 표정이 그렇게 보였다는 얘기죠. 그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의 첫인상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이런 걸 봐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뭐예요? 정말 우리가 어떤 인상을 갖고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거 이게 뭐냐면 심리학에서 보면 관계기술 훈련 대상관계 이론이나 마찬가지 이런 것 따라 마찬가지입니다 자, 필립이 뭐예요? 항상 뭐 가슴을 대면서 우유부단한 느낌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현실적으로, 현실에 맞는 것, 자기의 의기를 내세웠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시험을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있습니다. 바돌레메죠, 바돌레메. 바돌레메를 보면 뭐냐면, 바돌레메하보는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강하죠. 간사한 게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돌레메입니다. 아까 빌립과, 빌립이 바돌레메를 전도 했지만, 바돌레메를 보면, 바돌레메가 꼭 가론 유다처럼 생겼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 뭐 방송에서 이런 걸좀 명작, 이런 스토리를 갖다 보면서 얘기하는데 그때 한 얘기가 뭐냐면 강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돌레메에서 보였을 때이 보임, 그것은 뭐예요? 다르게 볼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돌레메가 강한 사람. 그러니까 처음, 처음, 처음, 저, 저, 저, 저, 처음 된 사람이 나중 된다고 얘기한 얘기가 바로 이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빌립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52년에 기중에 매어서 숨겨있습니다. 근데 뭐예요이 사람도 회계란 거예요. 이 사람은 후회하지 않았어요. 회계했다는 얘기죠. 회계와 후회의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바돌레메요. 자, 바돌레메 어떻게 죽었을까요? 자, 볼까요? 바돌레메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아까 말씀하셨 말씀하셨지, 말씀하셨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40절 보면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더다. 이스라엘 사람 자체 이콜은 뭐예요? 간사한 사람이 없, 간사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9절에 뭐였습니까 나다니엘이 대답하여, 나피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야, 무슨 얘기예요? 나다니엘이 뭐예요? 야, 나다나엘, 나다나엘. 나다나엘인데, 자, 죄송합니다. 자, 여기에 뭐냐면 중요한 게 이거예요. 베드로보다도 뭐예요? 먼저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나타나를. 그러니까 먼저 자기가 어떤 얘기를 해요. 먼저 하나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먼저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볼수 있는 눈 자체가 있었단 얘기예요. 자, 이거예요. 중요한 게4 9 절에서 나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간사하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보는 것 자체가 정확히 볼수 있다. 속이 깨끗한 사람이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느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다나엘도 마찬가지 뭐예요?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산채로 피부가 벗겨져 죽었던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자, 이게 바로 누구예요? 나타날입니다. 자, 보세요. 자, 아까 봤을 때또하나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야거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중 최초의 순교자가 야거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야, 야거보는 누구예요? 세배대의 아들 야거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배대 아들 요한이고요. 그러니까 세배대란 아버지를 두는 야거보가 형이고, 아, 형이고 요한이 동생이라는 얘기죠. 그 그러니까 세배드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름이 폭풍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초의 부름받은 제자고 요한은 형이고 갈릴리 어부고 헤롯 아그리빠 왕에서 사도 중에서 최초로 칼에 찔러 숨겨온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야고보입니다큰야고보죠큰야고보는 결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 스테반 그 집사 그 다음으로 숨겨온 사람이 바로 그 큰야고보입니다 예를 들렘 교회의 지도자였고요. 그 다음에 요한은 하나님, 요한 자체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부름받은 제자였고요. 큰 야거보 동생이었고,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의 저자입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오부였고, 열두 제자 가운데 가장 늦게까지 생존한 사람이었죠. 끓는 가마에 넘겨졌다가 기적적으로 생존하자,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안 되겠다 해서 반모선을 유배시켜버렸죠. 그래갖고 거기서 수명대로 살면서 요한계시록을 집필을 하죠. 이게 결국 뭐냐면 야고보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빌립과 나다나엘 그다음에 야고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야고보 다음에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자, 요한복음 스테반의 순교 보면 요 전에 뭐가 있었냐면 스테반의 순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0에서 60절 보면 목이 곧고 마음에 귀에 할일을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귀에 받지 말지 못하는 것은 귀가 딱 막혀 있다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들은 뭐였습니까 의인을 죽였고 선지자 죽였고 다 모든 사람다 죽여버렸다는 얘기죠 자기 뜻에 맞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듣지 않는 사람다 죽였다는 얘기죠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천사들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그를 향하여 이를 갈 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몸에 그 좋은 것은 쓰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쓴 말을 하다 보니까 안 좋은 말 하다 보니까 화가 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 지금 뭐예요? 정의냐 진리냐에 따라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정의. 정의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그 사람이 내가 힘 있는 사람이 갖고 있을 때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정의입니다. 그 적폐청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진리는 정의하고 다릅니다. 진리는 누가 받든 악한 사람이 보든 선한 사람이 보든 정의로운 사람이 보든 불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보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정의는 누가 내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누가 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의는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스테반의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뚜껑 열려 갖고 사람들이 뭐예요? 이 나쁜 놈 네가 무슨 그걸 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란 청년의 발 앞에 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돌로 쳐고 죽여버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옷을 벗겨고그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갖다 주는 거죠. 그들이 돌로 스테판을 치니 스테판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유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지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들이 자기가 하는 행동을 알지 못한 아이다 하고 돼 있어요. 똑같이 스테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순교라는 얘기죠, 순교. 자,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스테판 이어서 두 번째 순교한 큰야로보대 있죠. 자, 자, 그때 스테판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되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테판 이르고 난 다음에 유대인까지만 전하는데 죠 근데 누구예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한다고 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헬라인이 자꾸 전파가 돼 스테판의 숨겨서부터 시작하면서 자꾸 뭐예요? 전파가 헬라인이니까 전파가 된 거죠. 자 그다음에 행전 1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때 헤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고 요한의형제야고보를 칼로 죽여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테판 때문에 이런 게... 좀, 이렇게, 웅장, 우왕 우왕장하고 막, 막, 들뜨니까, 어떻게 요 자기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거 안 되겠다. 누구 하나, 씹으면 계속 죽여야겠다. 이번 정권하고 비슷하다고 좀 봐요. 양스테 대법원장이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적폐청산, 저거 죽여. 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큰야고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아까 요한의 형제와 비교했을 때 뭐야? 요한은 또 요한은 여리여리하다죠. 아주 어떻게 보면 여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도 얼굴에서 보면 여성적인, 뭐 헤어스테나 이런 거 보면 여성적인 이런 얼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요한은 자기 주관대로 따뜻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저, 아이 저, 야거보이죠. 요한 형제. 결국은 뭐예요? 칼로, 자기가 결국은 죽음을 선택하는 거죠. 자, 이거예요. 44년. 44년에 사도정 최초로 목이 잘려 순교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게 야곱을 죽어버리는 거죠. 큰 야곱이죠. 자 중요한 게 이거예요. 회개한 베드로는 순교했고 후회한 유대는 자살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내가 과연 후회라고 있느냐. 내가 회개라고 있느냐. 그 차이는 누구예요? 그 사람만이 알수 있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이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 나중에 결과를 보고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선한 사람, 순수한 사람, 간사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본다는 것은 결국은 언제 볼수 있느냐? 그건 결과가 결과가 우리 것을 볼수 있다는 얘기죠. 좌충우돌한 사람들, 야고보, 그다음에 베드로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세번 부인하는 거, 정말 죄악이죠. 죄악, 저주까지 했죠. 그래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후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의를 갖고 있느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의를 갖고 있냐. 그것은 뭐냐면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만이 알수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이 알수 있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은 조금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자 마침내 유대인의 명절 6월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오시는, 오는, 오는 것을 보고 빌백에 어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여라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은 주님은 어떻게 요이 사람을 시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는 어떤 상황에 오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이냐 아니냐 예수님의 의냐 내 자기의 의냐 그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뭐예요? 누가 선택하냐 다른 사람이 볼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판단과 정죄는 조금 유보해놓고 그사람의 과연 회개하고 있느냐 후회하고 있느냐 그것은 결정을 쳐야 되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그걸 갖다 우리가 판단한다? 그것은 조금 오류가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대답하여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라도200 대나론이 떡이 더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항상 부족한 겁니다. 우리가 의례로 하면 항상 부족하다는. 거. 제가 말씀드 마찬가지예요. 제가 있는 환경을 보면서 아 이건 부족해요. 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부족한 걸 갖다가 같이 공동체에서 나누다 보니까 거기서 그 답을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아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하나님 전2 0 0된다론이 나는 떡이 부족해요. 이거 힘들어요. 안 돼요. 할수 없어요. 내 능력에서 할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 주시더란 얘기예요. 내 의대로 하다 보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아니,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한 얘기야. 빌립은 시험,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곳곳에 곳곳에 우리가 보면 부비출것 같은 거 그런 것이 다 있다고 라 보고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 우리한테 경정, 우리한테 후회하지 못하게,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연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제가 사람의 의를 통해서 노력하고 노력하고 노력해도 안될 경우에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또 해봤지 안 되지 고봐 그 안돼넌나 믿지 않으면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넌될 수가 없어라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 중에 하나 곧그 심원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서여쭤오되 뭐예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를 리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이 사람도 자기 의를 갖고 있었어요 아 이것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 이거라도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나는 어떤 그런 자기의 믿음, 이것이 바로 제가 필요한 하느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전 생각이 요번에도 제가 이런 그 앞에 여러 가지 이런 환경이나 이런 것을 겪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네 힘으로 돼, 네 힘으로 안 돼. 왜요? 돼가 될수 있는 여건이 안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뭐야, 제가 추진하는 것 자체도 좀 역동성이나 다이나믹이 좀 빠진 거죠. 약간 내가 컴플렉스도 느끼고 좀 역동도 느끼 나오지도 않고 뭔가 주춤주춤했을 때 어떻게 돼요? 하느님이 다른 길, 우리가 어떻게 해요? 피할 길도또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은 우리가 하느님이 네가 할수 있는 것이 없는지 항상 우리한테 시험해 주신다는 얘기죠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느낀게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네가 나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촛대를 옮기셨다는 거. 그거예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결정하라. 미지근한 건안 된다. 버려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모든 사람에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차가워. 난 뜨거워.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거죠? 본인이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면 항상 뭐예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주님한테 시험 당하는, 항상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시, 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시험에 통과하고 통과하고 통과하고 갈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마라나타라는 것을 갖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여, 빨리 오시옵소서. 다른 것에 빨리 오십시오. 왜?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건지 본인 스스로 깨닫기 때문에 그런것습니다 그 유혹과 그 다음에 거기에 오는 고난과 고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참을 것인가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자체가 뭐냐면 항상 시험하고 점검하고 후회하지 못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항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간 것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